안녕하세요 급식경영 오리엔테이션 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살펴볼 내용은 첫번째 강좌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 두번째로 교육이란 무엇이냐 교육에 필요한 3요소가 무엇이냐 세번째로 헬퍼로서 조력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학업계획을 말씀드리고 경영이란 무엇인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위해서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탁, 말씀. 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하도록 합시다. 과제물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학업에 할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수업시간의 모든 것을 학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 충실해 주세요. 결석지각은 가능한 함 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가능이하다면은 개인활동보다는 팀활동을 통해서 학습도 진행을 하고 이와 같은 팀활동의 활동을 요구하는 여러분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간다면은 이와 같이 조직활동을 미리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팀활동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중요한 강의에서의 부분은 강의 촬영을 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학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 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이 모토가 우리 대학의 창학정신입니다. 1962년 이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학부도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 여러분들에게 자,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으신 자격증이나 뭐 면허가 있으면 기록해 주시고 취득할 면허 또는 자격증 기록을 해주세요. 졸업 후에 어떻게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계획을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10년 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과제란에 올려진 네이버 폼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네이버 폼을 네이버 폼을 네이버 폼 형태로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음식이 무엇인 것같습니까 김밥입니다. 보통 김밥이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금 김밥입니다. 자, 일반 김밥과 금으로 만든 김밥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번 학기만 사용 가능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학습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당 학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학기가 지나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여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툴로서는 사용이, 오랫동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졸업 후에까지 소통을 할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가 열어두었습니다. 우선 유튜브나 네이버 밴더, 브이로그 할것 없이 푸드올 이렇게 서치를 하시면 푸드올 서치를 하시면 은 제가 겟을 해둔 유튜브 밴드 브이로그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으로서는 성호리로 서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연락처입니다. 소통의 장을 마련합시다. 자, 이어서 이제 교육이란 무엇이냐? 교육이란 무엇이냐? 자, 교육이라는 것은 영어로 education입니다. education. 한자로서는 가르칠 교 길을 육입니다 누구를 사람을 가르치고 길러서 저는 교육을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 긍정적인 방향으로 교육 전에 일했던 사람이 교육 후에는 이렇게 변화되더라 이것을 교육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교육이 잘 된지 그렇지 못한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은 인재를 만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 팩타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 교수자가 가르치는 교수자가 필요하고요 배우는 학습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교육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를 교육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교육이 되고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I hear I forget 들은 것은 잊어버립니다 I see I remember 본 것은 조금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I do I understand 실제로 해본 것은 이해가 된다는 이세 구절을 가지고 교육을 우리가 할 때에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효과가 가장 좋은 아이 언더스탠드로서교육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이 I do I understand를 진행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뭐 I hear, I see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I do I understand를 할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귀찮을 정도로 활동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줘야 됩니다. 학습은 공부는 학생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제가 귀찮게 활동을 요구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따라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Q&A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Question and Answer. 저는 q d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Question and discussion and answer. 그러니까. 문제를 답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토론을 통해서 협동 학습으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해서 저는 제가 만든 교재에는 Q&A가 아닌 Q&D를 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토론을 유도한다는 것이 수업 환경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Q&A보다는 Q&D를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대는 지금과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벌써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세계는 이와 같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산업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혁명, 이노베이션적인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현재 4,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2,3차 산업이 앞쪽에 있었습니다. 1,2,3차 산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좀 알고 대비를 하면 좋겠죠 자, 햄버거 아주 잘 만드는 AI를 가진 인공지능 가진 로봇이 이와 같이 햄버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여러 저는 어떤 역할을 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조력자 자, 여기에 조력자에 대한 교육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어떠한 교육들이 우리가 좋은 교육일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 지학이라고 30이 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0이 불혹이라는 50이 지천명 60이 이순 70이 이와 같이 종심 소욕 불욕거라고 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여러분 대학생활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다음 학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학업계획 계획이 학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10년 후의 나라는 자 이렇게 책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일본사람 부부입니다. 다떼미아 토모 다떼미아 미유키가 지었는 자이 책을 요약본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요약본을 가지고 10년 후의 나를 생각을 하면서 3년 후, 1년 후 그리고 내일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까지 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하면 은그 삶은 바로 당신의 것이 될 것임을 힘주어 말합니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자 경영에 대한 원리가 잘 나타나 있는 책으로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도록 추천합니다. 이어서 경영이란 무엇인가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자료를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 경영은 어디든지 경영을 붙여서 말이 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경영입니다 자 그래서 경영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 그 조직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의 사용을 계획하고 조직화, 지휘, 조정 및 통제하는 모든 과정을 경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혼란기 시대에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트 드루그라는 아주, 현대 경영학을 거의 확립했다시피 일컬어지는 이분의, 이분의 내용을 인터뷰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 다음 주 이렇게 급식 경력 경영 관리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